애꾸야, 아잠마좀한 점씩, 한 점씩, 한니다 마지막이가 숟가락도고 마지막이가 있잖아. 그 마지막이가 다 풀리 돼 있는 거잖아, 다 찢어져 가지고. 에이, 다렇게어요 아. 운전하면 운면 지나가면 조금만 부지만 괜찮은데 이렇게 서서히 지나가면 피부가 다 징그져요. 그 피부가 이렇게 뭔가 다 풀리 돼 가지고. 목 <웃음> f <웃음> 아, 귀엽다 <웃음> 아이고야, 한줌마좀앉아있어 힘들어, 힘들어. 순돌아, 순돌아 순돌이라, 부를까? 순돌이 부를까? 순돌이? 순돌이라 불러 r a 돌이 n d 까 r 돌이 u 라이러 불러? 이게 정상적인 차이가 뭐야? 이게 정상적인 거 이게 다다 다친 거고 음... 아 여기 이거 아니야? 그니까 여기 또 여기 부풍인데 마디 마디가 손가락도 고뭐 마디 마디가 있잖아 그 마디 음... 마디가 다 풀리되어 있는 거잖아 다 찢어져서 밖에 이렇게 찢어요어요 우리 사람은 지나가면 뼈만 어. 부러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서서히 지나가면 어. 피부가 다 짚는 거잖 어. 그러니까 뭐 네. 피부가 이렇게 보면 다 풀리되어가지고 그뭐 어떻게 어떠... 여기, 해... 어. 여기 다 있지 다그런응 다 어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분리돼 가지고 아으러졌네 그... 조각난 거네 이 부분이 그죠 그렇죠? 그래서 얘 이쪽에 게 잘라 가지고 절단했구나. 절단 지가 이렇게 있인가요 지가 네. 네. 이렇게 <웃음> 아픈다도안먹 같아 그런 것 같아 몸을 떠는 게 아파서 그런 거 그래도 형님은 이게 좀 적성에 조금 맞, 잘 맞, 어느 정도는 맞으신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